초보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왕 이에요 아,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을 오늘은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골프는 무엇일까 그렇게 되어 있죠 골프에 대해서 이해하기 골프 골프가 뭘까요 골프 뭐 우리 골프의 역사라는 것도 알수 있고 골프는 또 어느 나라에서 생겼고 또 골프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골프 룰은 무엇이고 또 골프채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골프공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수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골프 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골프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골프의 공이 뭘로 만들어졌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작대기 만들어진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었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잘 만들어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진짜 헤이 hey, 고고, 골프의 역사. 위키백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골프가 조직화된 것은 15세기 무렵으로 1860년 영국에서 선수권대회가 열렸으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전세계로 급속히 퍼져나왔다. 그렇구나. 헤이 hey, 고고, 골프공은 뭘로 만들어?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다 나오고요. 그리고 헤이 구구 이병옥 프로 이병옥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 재생 방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하러 그런 걸알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구글 찾아보세요. 저희보다 구글이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골프라는 건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작대기로 공을 치는 동작에 의해서 홀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것, 단 골프의 정해진 규칙은 지키고 적은 타수를 칠수록 그냥 잘 치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럼 여기서 골프를 보면 오로지 등위를 매기는 데는요. 규칙을 지켰다는 가정하에 낮은 탓수를 친 사람, 그러니까 적게 친 사람을 1등을 줘요. 멋있게 친 사람은 1등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낮은 탓수를 치기 위해서 멋있게 치려고 생각을 하고 예쁘게 치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쁘게 치는 사람은 낮은 탓수를 치는 사람이 예쁘게 치는 사람이고 진짜 멋지게 치는 사람은 낮은 타수를 치는 사람이 멋지게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코어는 관계없고 스윙만 이뻤으면 좋겠다. 에이 그건 네 생각이고. 스코어가 후졌는데 멋있는 스윙을 하면 얼마나 띨띨해 보이겠어요. 코스에서. 어. 쟤는 스윙은 좋은데 또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연습 스윙은 좋은데 실제로는 좀 달라. 얼마나 비참해요.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 초보학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골프에 대한 정의 골프의 역사 그런거 전부 그냥 구글에 쳐보세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여러분께 골프는 정말 쉬운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라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골프. 골프. 참 우리 골프 교습 방식이라든지 그런 건 최근에 미국에서 PGA 클래스 A, 저도 이제 미국 PGA 클래스 에 a 는데 그런 멤버십을 가진 분들이 들어온 지가 한 20여 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거의 천편일률적이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면 탁 그립은 어떻게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겨드랑이 붙이게 하고 이렇게 엉덩이 힘주라고 하고 공 내려다보라고 하고 백스윙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거의 실내 연습장 타석 쫙 있는 데 가면 어쭉서 있는데 특히 뭐 오전 낮 시간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기사 잡아서 똑딱볼, 똑딱볼. 저는 뭐라 그래요. 로봇 생산소 그리고 개인의 본능을 말살시키는 아주 훌륭한 교육 방법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죠. 골프는요. 아이고 우리 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짧은 채도 있고요 골프는 긴 채도 있어요 이렇게 긴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쭉 그냥 머리도 크고 이렇게 뚱뚱한 채를 드라이버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아이언 이라고 그러는데 몇번 아이언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드라이버도 1번 이라는 번호 가지고 있지만 그냥 드라이버라는 애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 만들어진 거 보면 어디로 치라고 딱 정해 놨어 우리 망치는 보면 그냥 앞쪽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칠수 있고 이렇게 칠수 있고 이렇게 칠수 있는데 얘는 딱 이쪽으로만 치라고 만들어 놨어. 그냥 그쪽으로만 치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짧으네 얘도 아 여기로 맞추라고 돼 있구나라고 하면 그쪽으로 그냥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무튼 작대기 잡는 법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하든 잡아가지고 아 이쪽으로 이렇게 쳐야 되겠다. 이런 본능적인 움직임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자마자 뭘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해서 점점 막막 막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치면 몰라 근데 대부분 어떻게 포기해요 지금 골프 인구가 500만이 넘는다고 무슨 뭐 골프협회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게 사실일지 아닌지 도 모르겠지만 저는 포기한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 이상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뭐 한다고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살아남는 분들은 뭔줄 아세요? 안 하면 안 되는 분들.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주변에서 어울리기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참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분들. 근데 그런 거 없이 골프를 하나에 즐기고 싶은 스포츠를 했다가 아, 내가 진짜 이런 바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게 뭐라고 이렇게 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200만, 100만, 만약에 골프 인구가 500만이라면 그 이후에 100만, 2 0 0만은면 될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근거는 없지.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그만뒀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만두고 다들 또 후회해. 어, 나이 들면 들수록 지금 뭐 30대 때 대충 뭐도 뭐, 뭐 하다가 이렇게, 어, 술이라도 마시고 이렇게 버티긴 하지만 40대 되니까 이제 30대 때부터 연습했던 사람들 다 골프만 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거의 뛰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왕이 나타난 거예요. 초보왕은 여러분들을 초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누군가에 의해서 짓눌리고 그다음에 저는 뭐 말살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본능적인 운동 능력을 갖다 눌러버리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초보왕이 준비한 거예요. 오늘까지는 좀 무거운 이야기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 거니까.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초보왕은 여러분들께 골프를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골프장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가서 등록하세요. 레슨? 레슨은 아직 받지 마세요. 여기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잡고 앞으로 계속 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치세요. 그러면 저는 초보왕이니까 여러분들보다 골프를 많이 쳤죠? 그러니까 공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 뒤에도 막 이렇게, 이렇게 못칠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는 높이를 찾으세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법도 없고 이렇게 잡으라는 법도 없어요. 그냥 반대로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고 쳐보세요. 초보왕 이렇게 잡으면 잘못 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계속 치세요. 초보왕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뭔줄 알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 초보왕은 여러분들께 아직 골프 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골프는 그냥 이런 거야. 한번 해봐 그냥.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유원재 왔어. 그런데 골프 치는 뭐가 있어? 그럼 마음대로 쳐봐. 이렇게 해 쳐봐. 이렇게 어떻게 잡고 가네. 그러면 친구들이야,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게 어딨어? 아무렇게나 잡는 거지. 아, 작대기 잡는데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망치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뭐가 상관있어요? 어? 골프채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고,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고 어? 치 수만 있으면 되지. 마음대로 잡아서 쳐요. 어떻게 잡는지 나중에 초보왕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골프는 그런 거예요 궁금한 건아유 이거 하나 꺼내서 찾아봐요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제가 그거 알려드리는 시간에 골프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게 낫지 편하게 치는 거 아셨죠 어, 점점 재미있게 쉽게 여러분께 골프 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 첫 시간과 두번째 시간에 이렇게 설명한 건 가슴이 아파 나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비즈니스맨 성격이 강해요. 저는 돈 벌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프 재미없다고 떠나면 제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를 재밌게 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초보왕 시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5일에 끝내드린다, 30일에 끝내드린다 그런 거 못해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작은 했어. 1년이 걸릴지 아니면 6개월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으면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몸도 안 아프면서 공좀 쳤으면 좋겠고 마음도 안 아프면서 공을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프를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프 역사에 빠지게 될지, 역, 룰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 투어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 중계를 보는 거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 골프채를 연구하는 거에 빠지게 될지. 뭐 어떤 분야에 빠져서 골프 치는 건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골프를 늘 좋아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초보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초보왕의 바램이에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